돌려보겠습니다 잡혔다! 어? 3일이 거.. 어, 아니구나 3일 메타 가는 게 좋을 텐데, 그죠 3일 메타 좋아요, 짱 좋아요 하지만 로딩이 아직 덜 돼가지고 나 로딩이 안 됨! 헐? 나 로딩이 안 됨! 왜지? 안 돼! 아니 왜안 넘어가? 1, 거점을 제가 여러분의 방패가 됐어 됐어 됐다 됐다 됐다. 근데 <웃음> <웃음> 여러분 제가 여러분 이안 보입니다. 멀쩡해지셨네요. 아니아니쟤네 무시 원일이네. 오케이. 거점 먼저 먹어 돼. 어, 어. 어. 아, 네. 아, 내가 로딩 그거 그 렉풀리면 바로 힐할게요안 할게요. 안 할게요. 안 할게요. 나가 일금이야 슬클님 어서오세요. 팔로우 부탁드려요.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. 지금 로딩이 걸려가지고 <웃음> 캐릭터가 안 보여. 어 보인다 보인다. 아 어, 이제 보인다. 이제 보인다. 이제 보인다. Why, you, 이제 보인다. 아 <웃음> <웃음> 이제 가나 징표를 <away> <웃음> <luck> <웃음> 남겼다. 노병은 쉽게 죽지 않아. <Douglas> <Said> 아, 이거 왜막 잡네요. 아, 이거 어쩔 수 없다. 이거는 어쩔 수 없다. 이거 어쩔 수 없다. 그 본인 자기 소개 어 나갔네. 응 음, 그래. 아, 아, 어 그럴 선배, 수, 수 있죠. 아, 뭐야, 우리는 다이아 두 명인데. 팀보 할게요뭐 먹어? 아, 안 먹어요. 그럼 도대체 뭘 보고 음흉하게 그렇게 재밌어. 먹는 거야? <웃음> 뭐라고? 뭐라고? 친구가 <웃음> 너무 귀여워서 뭐라.. 뭐라고? 이거 브리기테 있는데 3일 메타 가는 게 낫잖아요? 3일에.. 어 3일에.. 이거 브리기테 메타가 3일에 라자.. 어? 뭔 소리야? 공격 시작 아, 한조 좋지 한조 좋지. 아, 좋아 <웃음> 방금, 방금 온세상의 시름과 시름을 가져다 되는데? 브리 e e t 이 b l e 에 i c e GMAC, GMAC. Free table, nice. GMAC, GMAC. f 저 순간동이, 순간동 뒤, 순간동순간동아 어차피 그자손 어, <목소리> 들어봐요. 누가 이렇게 많이 맞아줬어? <목소리> 아, <목소리> 아, 예, 알겠습니다. 라인이 라인형이면 그럴 수 있지. 우리 야, 겐지, 하셨죠, 겐지, 겐지, 겐지뽕 얼마? 아어 아, 어, 그러니까 뽕이란다. <목소리> 그러면 아, 위로 저거 위로... 빠지, 빠질... 어, 뭐, 아니요, 우리 궁이다. 가자, 가자, 오, 가자. 힌지 어딨냐고. 힐 배터지게, 힐 배터지게. 호그, 아, 호그 못 쪘다. 호그, 힐 배. 호그, 호그, 호그. 에이스, 서자. 근데, 뭐야? 한조 남았어요 한 조. 뭐야 멜론티니왜 아, 나갔지? 사람의 진정한 가치는. 저 사람. 제생각에는 자기 튀어 그 맞나요? 엉크 같은데. <웃음> 약간 아 왜냐 저분들이 저분이 그 초딩이거든요. 아 초딩이요? 에아 중딩인가? 마음편한 가게가 마음편한. 초딩은 좀. 아, 저 사람. 엉크인가? 자기 봉.. 봉게가 골드 맞아요? 네봉게가 골드 맞아요. 오히려 줄 세워놓으면 내 실력이 안 나옴. 아, 왜? 맞아. 그래서 저는 저 사실 유기수를 선호합니다. 멜론이 들어왔다, 멜론이 들어왔다. 가위, 가위,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괜찮아, 괜찮아, 괜찮아. 우리, 우리, 우리 뭐 별일 없었어요. 뭐 뒷담화, 뒷담화 조금 하고 하긴 했는데 괜찮아요, 그렇지, 별일 없었어요. <웃음>